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라고 하는 아주 흥미롭고 편리한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의 클래스를 만드는 모습을 살펴볼 때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에 new를 붙여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었죠? 자 그때 에 예, 이렇게 클래스를 호출할 때 data.txt라고 하는 값을 입력했거든요, 저건 뭐예요?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즉, 파일을 수정한다는 라 행위를 어, 나타내는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는 수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파일이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 파일을 지정하는 행위를 까먹거나 또는 나중에 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시점에 이렇게 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면 어, 아주 안전하게 다시 말해서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 대상이 되는 파일을 지정하는 것을 까먹지 않을 수 있겠죠 또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될 어떠한 작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러한 초기값, 또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최초로 꼭 실행돼야 되는 어떠한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바로 생성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클래스를 한번 보시죠 우리의 프린트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어, 어떠한 작업들을 처리하기 전에 어, 구분자인 delimiter 값을 꼭 세팅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이 작업을 깜빡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이 d 리미터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용자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꿈꾸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delimiter 값을,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지정하는 것을 그것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성자, 영어로는 constructor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기 pr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하는 이 형식은 앞에 new가 없다면 저것만 놓고 보면 저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클래스는, 자바에서의 클래스는 어, 생성자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개의 주요한 작업은 초기화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프린트와 똑같은 다시요,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하면 걔가 바로 생성자인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public pr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자바는 이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있다면 그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때 실행되어야 될 코드를 c o n s t r u c t f u n c o n s c 스트럭 t 메소드 안에 정의하는 걸 통해서 초기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print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때 어, 이렇게 구분자를 인자로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 print 메소드의 매개변수로 저 delimiter를 받으면 되겠죠. 자, 요 앞에다가 언더바를 붙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더바 딜리미터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 맥락에서는 마이너스 4개가 될 것입니다. 저 마이너스 4개의 값을 누구에게 줘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인 딜리미터의 값을 주게 되면은 이 클래스의 딜리미터 인스턴스의 값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이 a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딜리미터는 마이너스 4개가 되는 것이죠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주석 처리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개의 A, a가 재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성자이고 생성자는 그냥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메소드를 정의하시면 되고, 뭐 스태틱이라든지 또는 뭐그 리턴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여기 언더바 delimiter라는 이름을 썼는데 만약에 얘를 언더바를 없앴다, 그러면 이거 코드가 좀 이상한 코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이 프린트 메소드의 생성자의 매개변수가 i 리미터인데어 얘가 i 리미터라고 한다면 얘는 누굴 가리켜요? 이 인스턴스 변수일까요? 아니면 이 생성자 메소드의 i 리미터 매개변수일까요? i 리미터 매개변수예요. 자, 실행 한번 시켜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 것은 이 인스턴스 변수가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앞에다가 this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this라고 하는 저 특수한 키워드는 여러분이 생성한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this라고 하게 되면 은자바는요 어, 코드가 실행될 때 this.delimiter는 인스턴스의 딜리미터 변수니까 예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도 여러분이 그냥 딜리미터로 한번 써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앞에다가 디스를 써 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 우리 이번 시간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생성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생성자는 어, 초기에 주입할 필요가 있는 값을 전달하거나 또는 초기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때 쓴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배웠어요? this라고 하는 특수한 키워드는 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었을 때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특수한 이름이다. 라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